슈퍼한 능력을 가진 개조인간의 맨소레담 뺨치는 화끈한 액션 첫번째는 데이빗 레이치 감독의 2019년작 분노의 질주 홉스 앤 쇼입니다 시리즈 최대의 앙숙이었던 루크 홉스와 데커드 쇼 만날 때마다 으르렁대던 두 머머리가 드디어 한 팀이 되어 개조인간 브릭스턴 과 맞짱을 뜨게 됩니다 배우 이드리스 엘바가 브릭스턴 역으로 열연, 반자동으로 사람을 후려치는 신박한 액션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애들이 언제나 그랬듯 신체 강화는 기본 상대의 공격을 미리 예측해 가볍게 피해주고 세끈한 바이크와 항몸이 되어 무라일체의 진술을 보여줍니다 본가 시리즈와는 확연히 달랐던 머머리 브라더스의 미래지향적 액션 사이파이한 눈뽕이 마려우신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목소리>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현란한 무협 액션 풍우는 동명의 홍콩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판타지 무협 영화입니다 바람의 힘을 다루는 서풍과 물의 힘을 다루는 보경운이 주인공으로 등장 자신들의 스승이자 부모님의 원수인 웅패에게 복수를 감행한다는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주인공들의 특기가 특기인 만큼 자연친화적인 액션들이 사정없이 난무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주화인마에 돌입하게 될 혈란한 액션들이 펼쳐집니다 약간 중2병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매우 있지만 만약 당신의 몸안에서 흑연룡이 날뛰고 있다면 강력히 추천합니다 <놀람> 마블 코믹스를 원작으로 하는 안티 히어로물 다음은 다니엘 에스피노사의 2022년자 모비우스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그리스 출신의 생물학자 마이클 모비우스. 어릴 적부터 몸이 약했던 그는 자신의 병약한 몸을 치료하기 위해 흡혈박쥐를 이용한 유전자 실험을 강행하게 되는데요. 결국 그 부작용으로 인해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뱀파이어로 변하게 되고 주기적으로 흡혈을 해야 하는 개같은 운명에 직면하고 니다 강력한 힘과 스피드 날카로운 손톱이 특징이며 움직일 때마다 물감이 퍼지는 것 같은 독특한 형태의 잔상이 발생 색다른 시각적 충격을 선사하게 되는데요 막판에는 공기의 흐름을 타고 하늘을 날거나 무려 박쥐들을 조종해 무기로 쓰는 등말 그대로 흡혈귀가 흡혈귀하는 참신한 액션이 펼쳐지게 되죠 비록 영화의 완성도는 살짝 아쉬웠지만 뱀파이어의 특징을 잘 살린 호쾌한 액션은 이 영화가 가진 최고의 장점입니다 오랜만에 호러 장르로 돌아온 제임스 완 감독의 2 0 2 1년작 가브리엘이라는 연쇄살인마가 등장하여 오만 피플들을 썰고 자르는 빨간 맛 호러 액션물입니다 제목인 말리그넌트는 악성 종양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영화의 제목이 이처럼 뜬금없이 전문 의학 용어인 이유는 다름 아닌 살인마 가브리엘의 정체가 주인공 메디슨의 뒤통수에 달려있는 종양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뇌의 일부를 공유하고 있는 메디슨의 샴 쌍둥이였죠 평소에는 메디슨의 두개골 안에 얌전히 숨어있다가 경우에 따라 바깥으로 돌출되며 정신과 육체를 장악 매우 흉측한 모습으로 돌변하게 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브리엘의 몸통은 앞뒤가 반대로 뒤집혀있는 상태 여기서 비롯된 기괴한 몸놀림이 이 영화 최고의 감상 포인트입니다 오장이 박살나고 육부가 날아가는 명불허전 제임스 왔네스 놓치면 안되다 되겠... 되겠죠 DC 확장 유니버스를 아름답게 수놓았던 유일무이한 존재 다음은 저스티스 리그의 원더우먼 액션 씬입니다 데미스키라의 공주님이자 최강의 전사 타고난 피지컬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한데 장비빨마저 어마무시한 분이었죠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였던 무기는 이지스의 방패를 녹여 만든 굴복의 팔찌 충격을 흡수하여 에너지로 방출하고 원더우먼의 슈퍼한 피지컬에 힘입어 더더욱 강력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방탄 액션 명색이 슈퍼 히어로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겠죠? 이는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판타지 액션 영화입니다. 물리공격의 내성을 가진 신인류 가 등장 매우 스펙타클한 액션 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보통의 인간과 다를 바가 없지만 죽어도 죽어도 곧바로 되살아나는 무한 목숨 치트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총 46명만이 생존해 있으며 국가시설에 감금되어 생체 실험을 당하던 중 사토라는 인물을 주축 ...로 반정부 테러 집단을 결성하게 되죠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총특을 이용 자신의 목숨 하나를 소비해 자폭 테러를 일삼거나 치명상을 입게 되면 스스로 목숨을 리셋합니다 전체적인 영화의 완성도는 살짝 아쉬웠지만 총격신 하나만큼은 완전 핵존잼 무한 리필의 통큰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Take him down. <laughs> 스파이더맨의 숙적인 베놈을 주인공 으로 하는 안티히어로물 다음은 루벤 플래셔 감독의 2 0 1 8년작 베놈입니다 평범한 기자였던 에디 브룩 어느날 라이프 파운데이션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잠입 취재를 하던 중 그만 실험 중이던 외계 생명체인 신비오트에 감염되고 맙니다 이후 에디의 몸을 숙주로 하는 베놈이 탄생 전대미문의 쫀득이 액션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니 안에 나있다며 시도 때 없이 등장 쌈잘못 에디를 대신해 대리참교육을 시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쫄깃한 우주괴물이 펼치는 젤리 같은 액션 심지어는 날카로운 이빨로 사람을 마구 깨물어 잡수시죠 이편에선 베놈의 천적인 카니지가 등장 한층 더 화끈하고 강렬한 사륙이 펼쳐지게 됩니다 신비오트 괴물들이 펼치는 신비한 액션 그 쫄깃한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a h h h h 코미디와 액션의 절묘한 하모니 다음은 폴리스 스토리 4편에 등장했던 수족관 결투씬입니다. 지형 지물을 이용한 신박한 액션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성룡 이번엔 무려 수중 격투라는 새로운 액션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타격감보다는 격투의 흐름에 집중 성룡의 다른 액션신들과 비교해봐도 코미디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물의 저항으로 인해 동작 자체는 느려졌지만 중력의 영향을 받게 한층 다채로운 액션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산소호흡기를 놓고 버리는 치열한 쟁탈전과 식인상화의 스릴 넘치는 숨바꼭질 등 장면 곳곳에 다양한 재미 요소가 한가득 펼쳐집니다 성룡의 뛰어난 액션 연출이 돋보였던 부루의 명장면이었죠 Nonsense, Ravager! Time to s u o p t 가오겔 시리즈의 숨은 진주이자 진정한 주인공이었던 욘두. 약하 화살은 욘두의 주력 무기로서 오직 휘파람 소리만으로 화살을 조종 원격으로 적들을 압살시켰던 최강의 원거리 무기입니다. 순식간에 다수의 적들을 꿰뚫어버릴 만큼 놀라운 관통력. 휘파람 소리가 닿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사용이 가능하며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쑤시고 다닐 만큼 어마무시한 사거리와 정확도를 자랑하죠 화살이 불규칙한 곡선 을 그리며 날아오기 때문에 궤도 예측이 불가능하며 설령 날아올 방향을 미리 예측했다 하더라도 속도가 너무 빨라서 피하는 건 절대 무리입니다 그야말로 최강의 성능을 자랑하는 육쾌상쾌 통쾌한 무기 꽝 막힌 속까지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반스만 걸친 근육 남자들의 스타일리시한 검투 액션 다음은 잭 스나이더 감독의 2006년작 300입니다 동명의 그래픽 노브를 원작으로 하는 판타지 액션물로서 페르시아의 백만 대군에 맞서는 300명의 스파르탄 전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지게 되죠 테르모필레 협곡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장대한 전투씬 잭 스나이더 특유의 슬로우 모션 기법으로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감각적인 전투씬이 펼쳐지는데요 여기저기서 피가 튀고 살점이 날라 다니지만 만화같은 연출로 인해 거부감이 덜한 편입니다 보는 이의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꽤 갈리긴 하지만 스타일리시한 액션 영화를 꼽을 때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작품이죠 그나저나 이게 벌써 16년 전 영화라니 시간 참 쓸데없이 빠르네요 존익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 파라벨루메는존익의 버금가는 화끈한 전투력을 가진 강력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피아 존익의옛 동료이자 카사블랑카 컨티넨탈의 지배인이며 두 마리의 말리노이즈를 반려견으로 데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늠름한 두 친구 군견으로도 많이 애용되는 용맹한 견종답게 극 중에서의 활약도 완전 끝장납니다 소피아의 구령에 맞춰 적들을 향해 ]의 돌진 급소를 아장내며 하나하나 압살하는 모습이 세상 화끈하고 처절하게 그려지죠 사실 저 정도로 물어 뜯긴다면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잠깐의 등장에도 불구 영원히 잊지 못할 임팩트를 심어주었던 최고의 명장면 이었죠 매튜본 감독의 킹스맨 시리즈는 스타일리쉬하면서도 박력 넘치는 액션으로 큰 사랑을 받은 작품입니다 러닝타임 내내 눈과 귀를 후려치는 특유의 B급 정서가 킬포, 식구금과 키치함의 절묘한 조화가 덕후들의 심장을 우렁차게 조져버리는데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며 틈나는 대로 참교육을 시전 영화 역사상 최초 본격적인 재활 액션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누가 뭐라해도 킹스맨 최고의 명장면은 바로 사이비 지프에서 벌어졌던 양민학살 장면이었죠 유혈이 격하게 낭자한 가운데 음악은 쓸데없이 신나고 사정없이 선을 넘어버리는 미친 액션이 가열차게 그려집니다 호러와 액션의 경계를 넘나드는 아슬아슬한 빨간맛 대잔치 노빠꾸 19금 액션의 진술을 보여드립니다 마크 밀러의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판타지 액션물 다음은 티모르 베크만 베토브 감독의 원티드입니다 제임스 맥커보이와 안젤리나 졸리가 주연으로 등장 총알을 막 휘어서 쏘는 신기한 액션을 선보이는데요 탄낱 찌질이었던 주인공이 고된 훈련을 거쳐 최강의 암살자로 성장 싹수가 쳐놓한란 악당놈들을 참교육시키는 내용이죠 다분히 만화스럽고 무협지 같은 내용이지만 그만큼 거칠 것도 없기 때문에 맘놓고 시원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을 땐 슬쩍 비껴 쏘고 날아오는 총알을 총알로 막아버리는 미친 총격신 특히 후반부 에 등장하는 암살단 습격신은 스타일리시 총기 액션의 끝을 보여줍니다 아 고징이요 그딴건 개나 주라죠 슈퍼맨의 기원을 다룬 맨 오브 스틸은 명실공히 dc 확장 유니버스 전체를 통틀어 최고의 액션을 보여준 작품입니다 슈퍼맨과 조드 장군 일당이 펼쳤던 극강의 결투씬 지금까지 단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의 재난 영화 수준의 파괴적인 공방이 이어지는데요 압도적인 스피드와 무시무시한 힘 상상이라는 걸 아득히 초월해버리는 진짜 초인들의 개싸움이 벌어집니다 솔직히 슈퍼맨 가진 이런저런 능력들을 생각해본다면 진작부터 이랬어야 되는게 정상 이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영화가 나온 지도 벌써 10년이 다 돼가 지만 여전히 최고로 꼽히는 세기의 명장면입니다. 영화 속 액션 연출에 신기원을 열어 제꼈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테넷입니다 이 영화엔 인버전이라고 하는 낯선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이는 물체의 엔트로피를 반전시키는 장치입니다 여기서 엔트로피란 자연 상태에서의 에너지 흐름의 변화를 뜻하는데 예를 들어 바닥에 물을 쏟았을 때 랜덤한 모양으로 퍼지는 것처럼 물질의 상태가 무질서해지는 정도에 따라 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개념이죠 자연 상태에서의 엔트로피는 언제나 0과 같거나 커지는 게 정상이지만 인버전은 이러한 엔트로피를 강제로 감소시켜 물질의 에너지 방향을 반전시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버전 상태에서의 물질은 얼핏 시간을 거꾸로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며 만약 자신이 직접 인버전 상태가 될 경우 반대로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거꾸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영화에선 이러한 설정을 이용 인버전 상태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액션 씬들이 그려지게 되는데요. 화면 안에 나오는 각오브젝트마다 엔트로피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은 정상으로 또 어떤 것은 거꾸로 재생되는 느낌이 매우 독특하게 그려집니다. 사실 엔트로피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난해하기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보이는 대로 즐기는 게 가장 편안한 작품이죠. 아니 오죽했으면 영화에서도 이런 대사가 나왔을까요? Don't try to I'll feed it. 마지막은 전설 아닌 레전드가 되어버린 최고의 명장면 올드보이에 등장했던 원테이크 액션씬입니다. 이유도 모른 채 15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던 주인공 오대수 가까스로 감금해서 풀려난 그는 오로지 복수를 위해 자신을 가둔 상대방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거의 모든 장면이 명장면이었지만 지금 나오는 장돌이 액션씬은 그 중에서도 최고로 손꼽히는 장면인데요. 무려 러닝타임 3분을 훌쩍 넘기는 긴 롱테이크로 만들어졌으며 IGN이 뽑은 역대 아시아 영화 최고의 격투씬 차트에서 12위를 차지했죠 원래는 여러 개의 컷으로 나뉘어진 현란한 액션씬으로 기획됐지만 촬영 당시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 즉흥적으로 콘티를 변경 지금의 장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순간의 탁월한 선택이 뜻밖의 명장면을 탄생시킨 케이스죠 이후 이 장면은 결국 전설이 되었고 수많은 액션 영화 시퀀스 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딱히 국뽕을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이정도의 진국 이라면 한사발 들이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달콤 살벌한 영화 이야기는 평점도 안 나와 조회수도 안 나와 마감도 못 맞춰